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저이세 가지는 죽을 때까지 지키면서 살 겁니다 안녕하세요 글리쌤입니다 야, 어제 제가 메일함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어, 평소에 오던 메일 양보다 한세배 이상 고민 메일이 엄청 도착을 한 거예요 어, 웬만하면 제가 당일날 답신을 많이 하는데 야, 이제는 시간차를 두고 더 고민 고민하면서 회신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고민 메일 보내시는 분들 자 제가 약속을 할 겁니다 음, 조금 늦을지언정 답신이 가지 않는 경우는 없을 거라는 거 답신을 받는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저 또한 그 글을 쓰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완전히 해결해 주진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음. 도움이 된다는 거자 그거 자체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이전에도 마찬가지 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면서 정말 느끼는 거자큰 특별한 능력 없이 내 인생을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꾸릴 수 있는거 자 오늘 세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정신없이 이제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고개를 들어보면, 야, 나는 뭐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특별한 어떤 기술도 없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남이 그냥, 자, 남의 뒤 따라가지고 그냥 살아온 것 같은 느낌. 점수 맞춰가지고 대학에 갔고, 원하지 않는 곳에 취업을 해서, 원하지 않는 직무로 일을 하기도 했고, 직장은 한번 떠나야 될것 같은데, 특별히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뭔가 시간은 많이 잡아먹고 뭔가를 하긴 한것 같은데, 아주 뾰족하게 뭔가, 내 인생을 꾸릴만한, 특별한 뭐가 없는 느낌. 첫 번째는 나한테 없으면 외부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대부분 근데 내가 지금 무언가 안 가지고 있고, 무언가 할수 있는 게 없어. 잘하는 게 없어. 이게 골몰한 채로 무언가 하지 않습니다. 자, 내 안에 없으면 외부에서 그걸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 그 중에서도 저는 책을 선택을 한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오면 이제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아, 그 시간에 어디 밤에 나갈 수도 없고, 음 어디에 뭐 강의 들으러 가기도 힘들고 근데 옆에 보니까 그냥 책이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책 이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 사람의 경험인 거죠 그 사람의 경험을 그냥 내가 단몇 시간 단 며칠 만에 그냥 흡수해 버리고 거기에다가 필요 없는 거는 그냥 필터링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착착 취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거 다시 얹어 가는 거자 그게 저는 창업 공부기도 했고 글을 쓰는 방법이기도 했고 블로그 운영하는 거 페이스북 운영하는 거 온라인 플랫폼 공부하는 거 자 모든 것들이 사방에 널려져 있는 그 오픈 소스들 그게 결국엔 책이었어요 내부에서 내 배움을 통해 가지고 나를 단련시킬 수 있는 거자 이거를 철저하게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나한테만 이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능력이 없으면 자 받아들이고 그냥 그걸로만 승부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거죠 이게 특히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정체가 돼요 이제 배우지 않고 내가 지금 해온 거로만 앞으로도 응용하고 승부를 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면서 어,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도움이 됐던 책들 지금 이 시간에는 한권한권 한권 소개할 그 시간은 안 되지만 그 책들을 어, 그 밑에 설명글에 어, 나열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음, 한번 읽어보시고 어, 맞으면 계속 읽고 틀리면 그냥 던져버리세요. 자, 그, 음.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1인칭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 3인칭 시점에서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대부분 이 눈이 카메라예요. 자, 눈이 카메라다 보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항상 1인칭 시점으로 무언가를 바라봐요. 내 시점에서만 바라보다 보니까 나는 보이지 않고 다른 곁가지들의 이 눈독을 들이게 되죠 이 카메라는 나 자신을 못보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딱 저녁에 내가 잠자리에 들때 내가 지금 오늘 뭐하고 살았지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면 내가 무조건 1인칭으로만 살았다는 얘기예요 3인칭 이란건 뭐죠 제 3자 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말 그대로 내가 이동 카메라가 내 뒤를 쫓아다니듯이 내가 그 하루 동안에 뭐라고 살았는지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뭉텅이로 내가 시간을 쓰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마감 시한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고 뭔가 푸시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시간 낭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들 이게 기록으로 남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비디오 테이프나 아니면 cd롬에 아니면 뭐 usb에 담긴 그 영상을 딱 틀어놓고 내가 저녁에 내 24시간 기록을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서 떳떳해지는 거 너무 창피해지지 않는 거자 이게 정말 중요하단 얘기예요 카메라 쓰다가 충전 나가면 다시 충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람은 여기 내 몸에 플러그를 꽂아도 충전을 못합니다 내가 나이가 서른 살이면 100세 기준으로 어때요 30%가 차감이 된 거예요 남은 시간은 70% 절대 여기 코드를 꽂는다고 해서 71% 72%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배터리가 내 몸에 부착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대부분 그걸 못 느끼고 살아가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그걸 한번 느낀 이유로 그냥 자정이 됐을 때딱 24시간이 나한테 24시간이 나한테 이제 들어오는 건데 이게 정말 소중해요 정말 1분 1초, 정말 그렇게 뭐 초단위까지 나누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지만 정말 한 시간 단위로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시간이 말해줍니다. 내가 내 행동과 내 말과 그 시간이 합쳐져가지고 내 선택한 것들, 그게 모여가지고 결국엔 자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그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죠. 아, 세 번째는 나이에 겁먹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부분 아, 내가 지금 무언가 하기에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을 때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실시간으로 항상 나는 자신은 나이가 최대 많은 상태로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가장 나이 많은 상태고 무언가 대화를 하고, 뭔가 놀고, 무언가 하는 이 시간 자체가 실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나이가 맥스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자체가 항상 우리가 늦었고, 무언가 하기에는, 아, 내가 지금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일보다는 지금 어린 나이에요. 내일, 모레보다도 어린 나이에요. 특별한 능력 없이 막 살아가는 느낌이 든다는 거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한 번이라도 못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좋아하는 일을 한게 엄청나게 뭐 고급지고 대단하고 뭐 상위 클래스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일을 할때 기분 좋고 막 가슴 뛰기도 하고 뭔가 보람되고 누군가한테 좋은 영향도 끼치고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항상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 능력을 과소평가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해준 그게 진짜 내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순응해서 살아가는 어쩔 수 없죠. 어, 그럼에도 한번 병행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진짜 많다고 느껴지면 시간을 잡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하면 늦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생활 끝에 내가 다른 꿈을 위해 해야지 이게 아니라 직장생활 하면서도 별것 다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안할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통용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앞으로 이 세가지를 죽을 때까지 유지하면서 이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없으면 외부에서 찾아서라도 나를 좀 채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흘러가는 것들이 모여 가지고 나를 그저 자, 나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올해도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카페에서 미라클 모닝도 하고 있고 독서 모임 온라인 독서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자 글쓰기 미션도 하고 있어요 성공한 분들 상품도 나눠주고 있으니까 원없이 한번 도전하고 내년부터는 한번 우리가 더 활기차고 한번 바꿔보자고요